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지금 다이어리 꾸미기 패키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컨셉은 약간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, 지금 첫 번째 컨셉은 이렇게 교복을 입고 찍는 컨셉이에요. 아주 이제는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때 시절 을잘 떠올리면서 한번 자연스럽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해서 막 선생님처럼, 매, 매, 매인가요? 매를 들으면서 장난치는 네, 그런 사진을 네. 찍고, 뭐 창가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, 지구도 하고,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 찍었는데, 네. 오랜만에 그, 그 교복 같은 걸 입고, 이제 교실에서 사진 찍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찐 학생처럼 잘 찍을 것같아요 몰랐는데, 이게, 이 <웃음> 이렇게 누르면 이기억 있는 거예요. 근데, 근데, 저는 이거 처음 봐가지고, 그래서 촬영할 때 계속 이걸 보고 있었는데, 실제 이런 거막 보고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지 그렇구나 하면서, 자연스럽게 막, 이렇게 막, 찍었던 것 같아요. 오 유닛 끝! 어. 안 쓰는 게 낫겠다. 완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좀> 잘 어울린데? <웃음> <웃음> 형번써볼게요형님 뭐. 찍은 거보요 어, 형도 잘 어울린데요. 아, 진짜? <웃음> 진짜 똥아아 아, 이거 아니야. 헤리토터야 <웃음> <웃음> 어? 이거 나 써볼래. 아, 뭐 있어? 나는 약간.. <웃음>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N.I.P 학교에 이렇게 제이트도 명착했고요 그것도 너무 예쁘네요.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다 저희 열심히 촬영하고 기대 많이 네. 해주세요. 엄청 어렸을 때한 5살, 6살 때 CD 플레이어 정도밖에 있었고, 그 CD 플레이어에서 이제 피소드랑 넘어갈 때,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인데, 그래가지고 본적은 있어요. 본 적이 데 제가 테이프는 써본 적이 없고, 그래서 CD 플레이어 정도. 야왜안 해? 나까지 썼어. <웃음> <웃음> 너, <웃음> 뭐, 맛있는 어 네. 네. 그러면서 각자 얼굴 카메라 한뭐그 상태에서 카메라, 카메라.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. 모니터링은 어떻게 봐야죠? 뭔가 되게 차, 차분해진 그런 느낌. 어, 벨레모도 음, 오랜만에 했어요. 음, 아까는 뭔가 음, 복도? 복도에서 아까 잠깐 봤는데 막 사물함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는 약간 도서관? 도서관 느낌이 되게 강한데 도서관처럼 따뜻하고 좀 조용한 그런 무드에서 찍은 촬영입니다. 이름을.. 이름도 있는데 뭐 일본이랑 뭐 한국은 달라서 뭔가 이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 약간 좀더 길게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음 오늘은 책도 들고 그리고 앉아, 앉고 하거나 뭐, 카메라를 들고 거나 그런 촬영을 했는데 뭐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안올린다. 한번 딱두 개. 상태에서 한 아, 됐네. 자주 어, 제하자를좋아서 엄청 같은데요. 0도아니1지다 3,000이기 하나, 하나, 둘, 웃을게요. 하나, 둘, 좋아요. 마지막. 웃을게요. 하나, 둘, 셋. <웃음> ゲームにかとどうある<笑> 켰어 베벌스 고나